쫄렁뚜렁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알라인티 타고 나왔죠? 응 음, 오랜만이야 하늘 너무 이쁘네 어제 오후에도 폭수, 아, 폭, 폭설이래 아폭폭 폭우가 왔었거든요 비온 다음날 아 요즘 하늘 보면 뭐 동남아 휴양지 같죠? 어, 너무 좋아요 그동안 제가 오토바이 영상을 거의 못 올렸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마이크 음성 녹음을 하는 시스템이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분명히 마이크를 켰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돼 있고 나는 떠들었는데 달리는 바람소리만 잔뜩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최근에 한달 내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원인 파악을 했더니 요 인스타360 옆에 소리 입력하는 그 별도 잭이 있는데 그게 분량이 낮더라고요 아마 그도마치즈 비오는 날 투어 갔다가 비 맞은 게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세나도 지직지직거리고 계속 잡음이 껴가지고 지난주에도 또 하나 영상 찍었다가 소리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고 오늘은 이거 소리꺼 음. 소리세나 <웃음> 달고나서 뭐 세나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최근에 영상이 뜸한 첫 번째 이유는 녹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물으시면 제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8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얘기고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라 유튜브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긴 한데 제가 새로 출근하고 있는 이 직장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서 안할 수가 없어요 <웃음> 제가 새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이 레인조 아카데미에요. 오프 그 교육하는 곳. 인생은 정말 알수 없는 거네요. 그냥 거기 교육받으러 가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겼다는 얘기, 레인조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4, 5개월 전인가? 레인조 아카데미 교육 30만 원 과연 값어치 있는지 그런 컨텐츠를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번번이 제가 교육받고 오면 너무 교육 괜찮다 괜찮다 했었고 특히나 그 30만원 값어치 있나 뭐그 컨텐츠에는 저는 레인조 아카데미하고 단 1도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시작할 때이건 내돈내산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말을 드렸다고요 근데 그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이라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인간적으로 분명히 자기 돈으로 교육받고 후기 솔직히 올린다고 말해놓고 알고 봤더니 거기 직원이었네? 아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회사 옮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올린 내용이었고 제가 올린 영상들 하나도 뭐 제가 거짓말로 올린 거 없으니까 근데 참 인생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구를지 모르는 거죠 제가 레인저에서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웃음> 제 나이가 적지 않고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직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가장 분들은 다 비슷하신 생각일까요? 그죠? 물론, 저보다 소리엄마가 더 열심히 벌고 있지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소리엄마야. 아유, 아반떼 운전 잘하시네. 제 이직 사실을 아는 우리 뭐, 알라딘 카페 회원분들이나 친한 지인분들이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쪽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덕업일체 실현했다고 <웃음> 축하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오토바이 센터 하시는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취미는 취미로 남겨둬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진다 즐길 거리가 없어진다 오토바이가 일이 되는 순간 오토바이 타는 게 즐겁지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왜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이직을 했느냐 뭐 개인적인 세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열정을 팔알 한번 태워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지금 한 3주째 레인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 인스트럭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짬짬이 나가서 교육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타고 계신데 이렇게 이렇게 고쳐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교육생분들이 저 이제 얼굴 탈까봐 막 마스크 하고 바라클라바 하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유튜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하루에 한분 이상 꼭 계시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제 채널 구독자 별로 안 되잖아요 이제 한 3,800명 되나? 어떻게들 보시고 아시, 알아보시는지 얼굴은 다 가렸는데 제가 또 얼굴 많이 보여주지도 않잖아 이게 헬멧을 늘 쓰고 있으니까 목소리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소리 아빠 쫄랭쫄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어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레인조에서 하는 일 레인조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웃음> 브이로그를 올릴지도 몰라 <웃음> 처음엔 적응이 좀 힘들었고요 이제 얼추 적응 끝나갑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쫄랭쫄랭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